건 gái m y my daughter 아. my daughter very like m ự k bang m ự k bang 네 안녕하세요. 국입니다. 드디어 이제 베트남으로 출발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음, 지금 현재 시각은 4시 반입니다. 어,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일찍 나왔고요 어, 그동안 조금 한국에서 일이 조금 많이 바빠가지고 잠도 좀 부족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어, 지금 이제 비행기 시간이 6시 45분 비행기입니다 10시 도착 예정이고요 예전에 비행, 비행 시간을 잘못 알았던 것처럼 그때랑 똑같은 출발 시간이에요 어, 좀 감회가 새롭긴 한데 이번에는 또 제대로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게 제가 무슨 북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저를 공항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셔서 편하게 갈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와주신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도착하셨네요 <목소리> 일단 짐부터 실을게요 너무 일찍 일찍 나온 거 아니야? 저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데려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 네. 아이고 신세 좀 지겠습니다. 내가 뭐 찾아 쓰는안 뭐. 와 차도 좋아요. 차도 제가 이런 호사를 두려 어, 언제 누려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오늘 6천 명의 구독자를 찍었고요. 어, 그래서 더 열심히 하라는 이제 구독자분들 응원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들어가서 남심을 저격하는 컨텐츠를 기획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와 이제 다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을 30분 만에 왔네요. 차가 거의 없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훌륭하신 사장님께서 아우, 제가 뭐라고 <웃음> 제가 뭐라고 이렇게 대려다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네,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인천공항 들어가는 길은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정도 됐습니다 우와. 짐을 이번에는 수화물이 없어서 조금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덕분에 편하게 왔습니다 형님 고고 고고. 매번 오는 인천공항이지만 항상 올 때마다 기분이 새록새록합니다. 언제나 똑같은 공항 패션입니다 그 이게 제일 편해요 이 신발이. 오늘은 비행기 안 놓쳤습니다. 저번에 똑같은 시간이었어요. 6시 45분 비행기였고 10시 도착 비행기였는데. 제가 시간을 10시로 착각해서 비행편을 네, 변경을 한번 했었죠. 아. 이제 또 오늘 들어가면은 한달 일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계곡일은 한달 뒤. 아직 새벽인데도 예전에 코로나 때에 비해선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이제 비행기가 6시 45분. 호치민. 예. H. 7시로, 어? 아, 7시로 변경됐네요. 예. 연기 됐습니다 6시 45분인데 7시로 변경이 됐어요 조금 늦어졌네 그만큼 조금 여유 있네 15분? 저는 이제 티켓팅을 완료했고요 어,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습니다형습님다녀하겠습니다 <웃음> 음. 지금 까도서 뵙겠습니다 고맙게요 데려다주셔서 고맙습니다 할게요 와, 늦장, 늑장, 늦장 부리다가 너무 늦었네요. 지금 다행히도 121 게이트라서, 어, 이거 바로 앞에 바로 탑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탑승하고 방금 켜겠습니다. 어, 탑승 다된줄 알고, 어, 이럴 때좀 길어진 게 다행이네요. 드디어 베트남 초치민 쪽으로 도착을 했고요 저는 이제 사무실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스물스물 들려오는 얘기가 택시에 대한 사기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제가 여기 공항 앞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시게 되면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뭐 분화택시 뭐 이런 거 쌓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타지 마시고 저기 가운데 두개 있는 분화선택시라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거 보이시죠? 요 택시입니다. 요 택시를 타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터 사기도 없고요. 그냥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친자 어, 비나 쓴. 이 오셔. 엠몬디 푸미흥. 푸미흥. 알라미즈 카야 푸미흥. 진짜. 오 예, 야, 사 푸미흥 사 나. 아, 엠비스까이가든 컴? 예. 응. 택시 비나 쌀을 하또 아, 땡큐 사안 넣지 왜이또? Phải. không phải k h n g phải không phải không phải e h ô n g phải k h ô n v i k t n a m h s i k h n g phải không phải không phải k n g h i không phải không phải không phải n g ư ờ i h à n q u h c mà h ô n g p h i h ô n g p h i h à n q u h c i m h ô n g phải không p h i h n g p h i h à n q u h c i k h i ệ t n a m lâu r ồ i h a n g ả n g m u ố n n g m h ả t k h t n g m à ả i t n g m h ả sao n ó h i t i không phải ệ t t n t h không phải k n g p h i n g phải k n g p h i k a ah. em em đang. t o n k i huh? ả e ạ em đang ký ê a À h c o n c o r i a c o n c o i ế n g v i s Ok. h ô d g t i ế n a s u ệ t à p s u b sup, sup, sup, sup, sup, sup, s u sup, s u b sup, sup, s u b v i p s u b sup, s ok ok p sup, sup, sup, sup, sup, s u h a u p s à p sup, sup, sup, h u p sup, sup, 아, food and travel, travel and food. 아, con g con g con g y my daughter. 아. my daughter e y l i k o r e a n channel. e y l i 먹방. 먹방. 먹방. 와, 이제 먹방이 여러분 세계적입니다. 와, 먹방. 아무튼 이렇게 비나선 택시를 타면은요. 뭐큰 사기도 없고. 안전하게 이렇게 목적지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저에게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제가 강의 뭐 알려드리고 가르쳐 드릴 만한 그런 주제는 아직까지는 좀못 됩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조금이라마 도움이 된다면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많은 도움은 안될 겁니다 제가 저도 유튜브를 관찰을 되게 많이 해요 다른 분들 하는 채널을 좀 관찰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능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저는 아직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연치 않게도 어,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있어서 다행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제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 구독자 7,000명, 8,000명, 9,000명 그리고 만명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사고가 났네요 yeah, 운전 조심하지 가끔씩 저렇게 베트남 사람들 사고가 나요. 운전 조심해야 됩니다. o a y sir. 9 0 n 0 1,000. 0 0 0 1,000. 1 0 0이